7시 41분 우윤이 도착입니다 7시 46분 도착했습니다 우윤이 도착입니다 이다 좋은데 2층은 춥지도 않고 좋은데 이 시트가 눕히잖아요 자고 있으면 자동으로 올라와요 계속 계속 눕혀야 돼 이제 집 여기서 숙소까지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걸어가겠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30km 지금 들라니까, 여러분. 굉장히 프레시하네요 기분이. 할수 있다, 켄도 이런 느낌이죠. 지금 거리가 팽하네요. 네, 여러분, 저는 오아시스 여행사에 우윤희 투어 신청하러 갑니다. 노래가 경쾌하네요. 아 여기가 오아시스입니다. 예, 한글 작살입니다 지금 예,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증거 아 여기 도장이 찍히면 확정이고 지금 예약자 명단인데 도장이 안 찍히면 확정이 아닙니다 C4 C4 C4 C4 내일 어느 정도 좀... 찍히네. 찍히네 찍히네 혹시 여기 약간 옷 대여 할수 있는 방 네. 있어요? 약간 웨딩 리셋한 음. 아.. 사고 싶어요? 아니면 빌려해요어단 여기도 우윤니 의상실 있어요 오늘 저희는 우윤니 사막 가서 데이 투어랑 그리고 선셋을 보러 갑니다 렛츠 겟잇! 온라! 뭐라고? 650불씩 내일 <웃음> 네, 점심! 수고하셨니다자 아, 일단 여기 뭐 기차가 있는데 10분 10분 달리니까 도착했습니다 을 저렇게 자딱 사진 찍으라고 딱 만들어놨네요 그냥 이거 7 5 4 4 2자 지금 아주 지금 사진을 찍으려고 다들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지금 막 여기서 한 25분 있다가 출발합니다 지금 라마 뛰는 거 뭡니까, 여러분? 지금 라마가. 라마 행단. 일단 여기 내려주고, 기념품 파는데 인데 여기서 또한 시간을 보냅니다. 12시 12분. 올리비아 라마는 좀 말랐네, 애들이. 항상네 <웃음> 일단 한 시간이나 주고, 굉장히 구매를 해라는 이 말이네요. 한 시간 보고 살아, 이 말인 것 같은데, 저는 살게 없어요, 지금. 예, 네, 너무 더워서 지금 둘다 갈아입어 버렸습니다. 옷으로 그냥 다 벗어 버렸어요. 1시 8분 출발합니다. 네, 여기 내렸습니다. 내렸는데 지금 여기 막 물이 막 나온다는데. 아, 진짜 여기서 물이 나오네요. 홀드. 아 참나. 좀 참자. 어, 참다. 맛볼까? 맛봐봐, 맛봐봐. 어크. 할코요 같이 가 사람 이또 위에서 또 설치고 있네요, 또 저기.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를 이제 도와준다, 지금 이런 스타일로 지금. 음, 이런 식으로 지금 도와주면서 찍고 있습니다, 모든 사람들이. 이야, 저기 뭔가 지금 토네이도 같이 검은 게 굉장히 지금 많네요, 지금. 구름인가? 국기가 굉장히 많은 여기에서 또 사진을 찍어야 된다네요. 이따 식으로 촬영을 합니다, 일단. 뽀뽀하면 할까요? 자, 이제 여기서 촬영을 끝내고. 이제 물이 있는 곳으로 갈것 같습니다. 지금 물 없는 곳은 한 2시 반 정도 되면 끝날 것 같네요. 이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요런 식으로 계속해야 됩니다.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냐. 저렇게. 국기 옆에 여기 보시면 여기 소금 식당이 있습니다 야 시원해 보이죠? 굉장히 미치도록 찝니다 덥습니다 네, 지금 이제 소금 식당에서 점심 먹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그그 이제 식사를 다하고 한 2시 50분 네, 이제 식사를 다하고 갑니다 무리는 곳으로 네, 지금 이 레스토랑 바로 이쪽으로 소금 호텔이 여기 있네요 이게 방이네 방 8번 방 저희는 지금 그 같이 하던 아저씨가 예, 배터리 에서차 타고 갔어요 지금 기다리랍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있는 상황 에머전시 4시 5분 출발합니다 네, 4시 10분에 도착했고요 지금 이런데 당 네, 보면 저는 도착을 했고 보시면 저쪽에 네, 여기서 이제 뭐 공룡 프링글스 뭐 여기서 찍는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파이 드릴 뻔했지? 끝났다 어떻게 아, 생각한다? 아이고 어, 한 번에 끝나네요 <웃음> 잘하네 네 오늘 찍고 이동하다가 4시 이제 한 5시쯤 됐는데 중간에 부츠를 갈아진습니다 이제 물 있는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물을 반영이 되게 물을 찾아다니네요. 자, 물이 얼마 안 남았는데, 고나마 있는. 자, 갑니다. 시작. 왼발. 왼발. Light, light, left, right, left, right, left, 라이트 t left, l 지금 웨딩 찍겠다고 난리를 칩니다. 지금 막. 굉장히 노력 중이다. 이런 느낌. 아 이제 예, 여기 여러분 지금 어딘지 아시겠죠? 예? 보입니까?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예, 이제 이걸로써 볼리비아 볼리비아 우윤희 우윤희 투어는 끝입니다 렛츠 겟